식사들다 하셨죠 네. 3, 3월 지나, 지나면서부터는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웃음> 집에는 좀 늦게 가셔도 되니까 네. 오전에 공부했던데요 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포함해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로 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 국토계법 용어와 관련된 지문부터 보는데 어, 내용을 좀정리 하고 지문을 보도록 하죠 지난주공방한 거라서 보람 하나 까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웃음> 키보드 중립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나 또는 국가정책 관련되는 건데 중요한 건 포함되는 게 있어야 되죠 뭐가 포함된다? 기본계획상이나 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상 이게 포함되어 국가계획이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발전방향은 빠른 거고 어디에 발전방향 광역계획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의 의미가 특광시군을 말한다그랬죠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웃음> 관리계획. 그중에 기본계획은 똑같이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고 공간구조 중에서 기본적 공간구조. 발전방향 중에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죠.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여섯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점연경, 개도수시, 즉, 용도구역 지점변경기반인설도시기반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주기, 최수구역 계획까지 예, 여섯 가지인데, <웃음>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이런 걸로 서 속이니까, 이걸 자세는 기억 못해도 세 가지, 네 가지는 기억해둔다 그랬죠.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웃음> 기반인설부담 구역,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역 지구 다 해당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웃음>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행위자,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다만, 행위자 아니라도 고도 지구 행위자, 또, 입주기제최소 구역 안에서 행위자, 요거는 해당이 되는데, 그냥 행위자는 해당 안 되고. 성장 관리 계획, 요거 해당이 안 된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대 성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죠.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 구역에서 난개발을 맡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인데 중요한 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과도시군계획설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용어들이 다름이 다르,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구별 잘해야 되는데 도시군계획설은 기반인설 중에서 어떤 인설이다 계획으로 결정된 인설 도시군 관리 기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 인설 중에서도 이 시설, 계획으로 결정한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반 인설 이걸 넣어서 속이니까 그냥 기반 인설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걸 주의해야 되죠. 다음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기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세 가지를 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웃음> 그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세 가지 관계만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용도지역은 토지용을 처음 제한한 거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 구역은 지역 및 지구 제한을 강화만화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인설 설치가 곤란한데 건폐용종을 어떻게 적용한다? 강화 적용, 곤란, 강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따라서 이두 가지가 중복해서 지정된다안 된다? 중복되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고 거기서 <웃음> 예, 이름대로 기반인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그러 그러니까 필요한 기반인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에서 말하는 그 기반인설에 철도나 항만 공항 같은 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용어들을 쭉 정리했는데, 관련된 지문 보죠. 먼저 20회 페지문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죠. 광역도시계획은 <웃음> 광역기관에 관한 계획, 도시군 계획이 되려면 특광시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뭐, 틀린 거. 그 2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똑같은 거를 살짝살짝 살짝 바꿔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2번은 맞는 거고. 3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어떤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뭐예요? 도시군 계획설. 시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의미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 결정됐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야 되는데, 공공시설 안 맞죠? 공공시설은 한마디로 누가 이용하는 시설? 기반인설을 상황에 따라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했잖아요. 같은 기반인설이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럴 때 뭐라 불러? 광역시설로. 그 기반인설이 주민들 사용, 사용을 위해서 제공된 시설이면? 공공시설로. 그리고, 도시 기반인설이 계획으로 결정됐을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란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틀렸죠. 4번에 기반인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맞아 틀려? 틀렸죠. 설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인설 중에서 계획으로 결정돼있을 말한다. 이래야 되죠. 네, 틀렸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속이는 방식이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딴걸 대체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그 설명서 다른 거로 대체해서 설명한 거죠. 없는 말을 만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단어를 대체하거나 또는 앞뒤를 바꿔버리거나 또는 반대말로 위를 아래로 아래로 위를 강화를 완화로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4번도 틀렸고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뭐가 틀렸어 시군구가 아니라 어디가 되어야 돼요 특광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이 도시군 이말 자체가 특광 시군 이걸 말한다 그랬죠 요걸 시군구 틀렸고 국토계법에서이 구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틀린 거로 찍어야 돼요 요새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속이진 않는데 어쨌든 도시군 계획의 도시군이 특광시군이구나라고 딱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6번에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맞아틀려 맞죠. 그러니까 요 지문은 요것만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광역 계획권 뒤에 는설게 없으니까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다음 7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점변경 도시군관리기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내용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기획에 해당 안 되는 거 정리했었잖아. 그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인솔부담구역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해당 안 되죠? 그리고 또행위제한요 정도는 기억해둔다 그랬어요. 나머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점변경. 계도수시 지점문경 기반인설 등등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는거 또는 변경하는거는 도시군관리기획 내용에 해당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군관리기획으로 결정하겠어 나겠어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웃음> 맞죠 그럼 8번 똑같은 질문 아니야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이걸 뭐 소개봐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거니까. 뻔히 맞는 거고. 그 번에.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인설 설치에가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공원 녹지 유원지가 다 뭐? 이게 기반인설. 기반인설 중에서 공간인설에 해당되죠. 기반인설에 설치에가는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맞죠? 10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근데 이제 내용을 모를 때 그냥 그거 갖다, 그 없는 걸 갖다 넣거나 뭐 있는 걸 이렇게 라인서 내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6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1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죠? 아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가 정비 사업. 그 중에 도시 개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폼된다. 맞죠? 12번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이미 틀렸죠. 용도 지역이 있었고 용도지구가 있었고 용도구역이 있었죠 용도지역은 토지형을 처음 제안했고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안을 강화 또는 완화 용도구역은 지역지구 제안을 강화 또는 완화 그러니까 용도구역인데 지역만 나왔으니까 이미 틀렸고 강화만 하니까 이미 틀렸죠 강화 또는 완화 그리고 시장문수가 맞아 틀려?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유일한 계획은 뭐? 네. 지구단위계 딱 하나. 시장문수가 용도구역 결정할 일이 없죠. 네, 틀렸고. 다음 13번. 요거 이제 가로치기를 나왔던 수업시간에도 풀어봤던 문제인데. 기억이란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니은의 제안을 강화 만화 적용해서. 그럼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기억번에 용도 지역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용도 지역은 처음 제안한 거고, 용도지기 다른 걸 강화 만화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용도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에, 용도 구역, 이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다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이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용도구역은 더 이상 강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만 강화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구나 구역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지구나 구역 근데 거기 여기에 만약에 구역을 넣어서 읽어보면 구역이란 토지 이용 고추벌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여기가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역 번의 용도구역이면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보기가 없어도 여기는 구역이 아니겠죠. 보나마나 뭐가 돼? 지구가 될 거고. 지구가 되니까 니음번에 들어갈 건 당연히 지역이 들어. 지역. 용도지구란 토지형고충원의 용도, 군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에서 적용해서 어 네. 용도적인 기능 능진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심과역을 결정하는 지역. 그래서. 답은 써놨죠? 기억변에는 지구가 들어가고, 니은번에는 지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 문제를 쭉 받고, 다음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번,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리권자는, 수리권자 보자마자 이게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광역기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광역기권이 같은 도에 지정되느냐 아니면 둘 이상 시 도에 걸쳐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람 수립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도에서 광역기권 지정은 도지사가 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광역기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광역기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 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그 수립권자와 관련해서 뭐 누구가 공동수립하느냐, 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 내용 이런 게쫙두 개만 갖고 정리한다 그랬죠. 도지사와 누구다? 시장 문수가 짝이고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여기 짝이 되니까 이것만 갖고 쭉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기관을 지정하는데 같은 도니까 지정을 도의사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은 도라는 건 지정은 이미 도의사가 했고 계획 수립은 시장 문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 시도라는 건 지정은 이미 국토부 장관이 했고 계획 수립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3년 안에 시장문수가 신청을 하니까 시장문수를 보면서 짝을 찾아두고 도의사가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3년 안에 시도의사가 신청을 했다. 시도의사를 보면서 그 짝이 국토부다 이렇게 짝을 차, 차, 차,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수립하는데 국토부는 도의사와 아니 시도의사와 도의사는 시장문수와 승인받아야 되는데 시도의사가 수립했을 때는 누구 승인? 국토부 장관. 시장문수는 도의사 승인 그, 계획을 시장문수가 요청하면 누가 수립할 수 있어요 도의사가 시장문수 요청에 따라 도의사가 수립했을 때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 안 받아 네. 안 받아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국토부장관 승인 받는 겁니다. 도의사가 단독 수립했을 때는 승인 안 받는다. 또는 도의사가 시장문수와 공동 수립하는데 승인 받아, 안 받아? 도의사와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입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의 공동 수입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 시장문수가 공동 수입했을 때 도의사 승인입니다. 여기 도의사와 시장문수가 공동 수입하는 거는 원래는 관계기관이 같은 도면 시장문수가 공동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문수가 같이 수입하다가 서로 동네를 모르니까 수입이 잘안돼서 도로도로 잘하는 도의사가 좀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공동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의사 승인받을 상 아니야. 근데 그걸 같이 만들었다고 국토부장관 승인 받겠어 안 받겠어 안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짝만 찾으라는 거예요. 시 도의사와 짝은 국토부다. 여기서 도의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입이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국토부장관 승인 받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무수와 도의사 승인받을 거고 그다음에 공동수입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그 조정을 신청하는 거죠. 시도의사는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 시장무수는 도의사에게 조정 신청하게 된다. 오전에 그둘 어 이상 행정구역에 걸쳤을 때그 그 틀을 하면 생각하면서 보면 그 두개 이상 어 행정구역에 걸쳤다. 인접한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항상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네. 협의가 먼저 나온다 했죠. 협의. 협의에서 협의 결론은 두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네. 공동으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네. 팔자를 정한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예컨대 그 김포시하고 김포시하고 그 옆에 고양시를 원래 각각 수입할 거를 도의사가 이렇게 이미 묶어버렸어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같이 모여서 계획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립할자를 정하면 되는데 안 되죠. 수립할자를 정할 거면 도의사가 네가 수립하기 정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의사가 광역계권을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는 김포시와 고양시가 모여서 계획을 공동으로 같이 수립하라고 지정한 거란 말이에요. 광역도시경은 수립할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예. 그 광역기권이 같은 데 지정됐다. 그러면 그 거기 에 포함된 시장과 군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입안하거나입안할 자를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있잖아. 광역도시계획은 처음부터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둘 이상 시도에 거쳤을 때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거고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지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같은 도에서는 시장문수가 공동수입하다 협의가 안된 거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는 건 시도의사가 공동수입하다가 협의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을 때 시장문수가 도의사한테, 시도의사는 국토부한테, 이건 짝만 생각하니까 쉽고, 중요한 거는 도의사나 국토부가 수립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해주게 된다. 내용. 내용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하면 조정. 그래서 이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 이상하게. 조정이. 여기는 협의가 성립 안 됐다라는 거는 내용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정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둘이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들다가 도로에 가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김포시에서는 도로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 주장하고. 고양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안 되니까 이때 수립할자를 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김포 시장이 생각한 대 이렇게 정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역도 시켜갖고 내용 갖고 싸우니까 이때는 수립할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해준다. 왼쪽이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정해준다 말이에요. 그럼 도의사는 이제 공평하게 가운데로 해라 이렇게 정하겠죠?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가운데라 이렇게 정해주겠죠? 이렇게. 두 개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정해준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조정이란 말해요. 조정. 내용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잘 조절해가지고 정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정.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에, 협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 조정을 신청하는 거. 광역도시계획은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기획은 입안할 자 정해준다 말해요. 도시군 계설 사업이면 시행할 자 정해주고.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준다 그거를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조정신청을 시도의사 간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신청 시장운수 간에 협의가 안될 때는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 계획을 수립할때 수립하는 절차가 있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죠. 수립하면서 거칠 절차는 기초유사 공청의 의회견 승인할 때 절차는 협의 심의 근데데 광역도 수립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다가 관계기관 과 협의하고 도시기견의 심의 거쳐야 된다. 맞아들려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의와 심의는 승인할 때 절차니까 구별이 돼야 돼요 기초의사는 해야 한다 의무고 그 다음에 공청회는 며칠 전에 14일 전에 신문의 이상 공부라는 거고 주제는 누가 한다? 지명하는 자가 그리고 의회는 들어야 되는데 이때 의회란 앞에 수립한 사람이 같은 도면 그 광역기관이 같은 도면 시장문수 공동 둘 이상 시도면 시도의사 공동이었죠 그러니까그 의회도 시도 또는 시군의 의회견을 듣는 거고 시장문수견을또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의회나 시장문수가 의견 제시 며칠 31일 그리고 승인할 때는 협의 시인데 협의청을 받은 기간이 의견 제시 며칠 30일. 그러니까 공청회14 빼고 나머지는 다 30일이다 한 번에 아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은 마지막 절차니까 시민 거친 뒤에는 알리는 절차만 남는 거죠. 관계기관에 알릴 때는 서류송보 주민한테 알릴 때는 공고연람 열람, 이 열람이 며칠 30일. 3 2일 이상을 열람하는 것 어떻게 했다. 광기정관 그 중에 하나죠. 이때 서류 송보라는 거는 국토부 장관은 누구에게? 시도의사, 도의사는 시장군사한테 송부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 공고를 집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뭐는 안 한다? 대면 업무 안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기억한 거죠. 이론 수업할 때는 뭐 정리할 때 시간 엄청나게 걸렸는데 요약하면 이게 다야. 이정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기억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림도 보고 관계도 생각하고 한거지 요것만딱 정확히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지문을 보죠. 먼저 광역기권 관련해서 관련된 지문들입니다. 14번 지문은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 인접한 이게 여기 색칠 안 했어도 인접한 이게 보여야 돼요. 광역기권 은 인접한 둘이상의특광시군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 그런데 이건 고그 문제가 아니네 관할구역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뭐가 보였어? 수는 없다고 보죠 수는 없다 수는 없다면 맞아 틀려? 보나마나 틀렸겠죠 이게 이제 전부 일부 그거 정리했던 거 아니야 전부 일부 먼저 전부냐 일부냐는 여섯 군데만 고민한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일부 도시공기 본격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배가 있는데 그중 광역도시계획은 관할구역, 전부의 수립, 기본계로정할항이 모두 포함됐을 때 수립할 안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전반지다, 전부 일부반지다, 전부환지방식으로만 사업신계가 된다. 네 번째 토의상한제권은 매수대금의 일부지급. 다섯 번째로 전매자 예배 중에 세대원 나오면 전원. 그중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주택의 일부 농지 소유상한으로 어 주말 채용농 1.2만인데 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 그 여섯 개 말고 그 여섯 개 외에서 뭐 일부만 또는 전부, 전부만 전부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그랬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반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기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전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15번 지문은 심의가 나왔어요. 심의는 크게 세 군데 정도 심의를 한다고 했죠. 그 뭔가를 지정할 때두 번째 중요한 계획들 세 번째 논란 여지가 있는 처분 이럴 때 심의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지정하니까 심의 거안 거처. 안 거쳐. 지정하니까 심의. 국토부가 광역기권 지정하다가 그 해당 자치단체 의견도 듣고 심의 거치겠다. 나는 이제 요런 질문 볼때 주의할게. 요새 국토 장관과 여기를 지방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일 때가 있으니까 중앙이나 지방이나 한번 아마 눈길은 줘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중앙이고. 그리고 심의는 절차상 마지막 절차 아니야. 따라서 의견부터 들어보고 심의 거친다. 뭐 여기 의심할 게 있어 없어? 없죠 정확하게 맞는 거죠 다음 16번 광역기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광역기권은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따라서 광역기권을 광역시장이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 아예 없는 거죠 도지사나 국토부 그러니까 이건 다요거만 갖고 푸는 거예요 이게 광역도시계수 획 수익권자가 이거 갖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같은 도에서 지정한 도의사가 하고 도지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광역시장이 지정할 일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다음 17번 지문을 보죠. <웃음> 광역기권이 둘 이상 관할구에 걸쳐있다. 해당 도의사가 여기에 뭔 말이 나왔어? 공동으로. 그러다가 지정.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틀린 거죠. 공동지정 아예 없다그랬죠 18번 질문을 보니까 또 보였네. 뭐가 보였어? 공동으로 지정. 과객기관이 하나의 도. 그때는 도의사가 그냥 지정하면 되지. 그걸 공동으로 지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얼른 보여야 돼요. 19번. 국토부 장관이 과객기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여기는 이제 살짝 치사기 속인 거죠. 국토부 장관이 과객기권을 지정할 때심의야 당연히 거친데, 심의. 시의가 지방도시기기네 이러면 돼는안안 되죠. 중앙이 돼야 되죠. 국토부면 중앙으로, 시도의자면 지방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거는 중앙 이 말이 틀린 거죠. 20번도 똑같은 지분 아니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또낸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과역기권 지정하든 변경하든 의견 듣고 시의 거치는데 이시의가지방도시기기에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21번 지문 도의사가 과격기권을 지정할 때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과 의견 중앙도의식의견의 심의 이건 또 도의사니까 중앙 나오면 안되는거죠 도의사니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거고 22번 지문 중앙정기관의 장기 그, 어, 광역기권 지정도, 변경도 못하죠. 왜냐면 지정한 국토부 장관 아니면 도의사가 지정하니까. 지정 못하니까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요청할 수 없다.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틀렸구나. 찍으세요. 아, 요청해 왜 못하겠어. 권한 없고. 그러니까 권한 가진 사람한테 뭐 해달라 요청해야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요청할 수 없어도 틀렸고. 23번은 요청할 수 있다니까? 맞겠지. 그니까, 러 같은 방식으로, 뭐 이렇게 속였다, 이렇게 속였다,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요청 못 한다, 틀린 거. 요청할 수 있다, 맞는 거.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기계장, 행 기관회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기권을 지정 못 하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어,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맞고. 다음, 광역도시계, 수리권자 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광역객은 지정해가는 사항이나, 수리권자에 가는 거나, 계속 요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의사와 시장문수, 국토부 장관과 시도의사. 그 전에, 여긴 기 키워드가 뭐? 네. 수리기준. 이걸 보지 말고, 수익기준 보면서 누구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맞죠? 네. 이번은 계획관의 관계인데, 같은 지역에 수입된 광역도시기과, 기본객 다르다, 뭐가 우선? 광역도시기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다음 26번 광역기권이 같은 도 관할교육 에 속할 때 관할 도의사가 광역도시 를 수립한다 이런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요 틀을 확실히 기억한 다음에 요거대로 풀어야 돼요 광역기권이 같은 도 도의사는 뭐를 해 지정 광역기권을 지정하고 계획의 수립 은 시장문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같은 도에서 지금 물어본 게 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물었잖아요. 지지역이 아니라 계획 수립. 같은 도에서 계획 수립은 누가? 시장군수가 나와요. 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입.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틀린 거죠. 2번 도의사는 시장군수가 일단 짝은맞아안 맞아? 도의사와 시장군수 짝이 맞죠. 도의사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맞죠? 시장군수가 요청했기 때문에 도의사가 맞고 다음 28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의사가 국토부와 시도의사 일단 짝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시도의사가 요청했는데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동 수립할수 있잖아요. 짝만 맞추면 되잖아 도의사는 시장문수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수 있고 국토부는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29번 광역기권 지정하는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문수가 승인신청이 없어요 시장문수 짝이 누구다 도의사 시장문수가 신청 안하니까 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30번 도의사는 시장문수가 협의 거처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시장문수와 도의사 짝이 맞잖아. 시장운수가 요청하니까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맞죠? 3번에 시장운수고 여기 국토부가 나왔는데 짝이 맞아 안 맞아? 이미 안 맞죠? 이미 틀렸겠죠? 시장운수가 계획을 집변경하면서 국토부 승인 받는다? 당연히 틀렸죠. 32번에 시장운수와 도의사 짝은 맞아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시장운수가 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사 승인 맞겠죠? 광역토지 문제가 오히려 풀기가 좀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짝만 맞춰도 거의 50% 이상은 맞다틀릴때 판단되는 겁니다 33번 도의사가 시장문서 요청으로 관할 시장문서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입하는데 국토부 도의사와 국토부 짝이 맞아안 맞아? 안 맞죠 도의사가 국토부 이렇게 연결되면 안된다그랬잖아 그래서 도의사가 국토부 짝이 안 맞으니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 틀려 맞는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을 한번 꽂기 때문에 주의에서 읽어야 돼요 도의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니까 맞는거죠 다음 계획수립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웃음> 3.14번 광역도식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식 수립권자 미리 공청회. 공청회를 보면서 뭘 떠올려? 광기 개농. 지금 광역도시 획이니까 공청회 맞다 틀린다. 응? 맞는 거죠? 응. 3 5 번은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 광역도시 공청회. 광기 개농 중에 하나. 그건 당연한 거고. 어, 어, 변경 변경을 보면서 공청회 됐으니까 변경할 때도 공청회 맞겠지. 변경 나왔는데 이유도 없이 공청에안 한다 면 틀릴 거고 그래서 35번도 맞는 거죠 수립할 때도 수립할 때도 공청에 변경할 때도 공청회 36번에 여기는 요 단어만 보고 풀면 돼. 구분하여 구분하여 뒤에는 뭐다 있다 그래서 구분하여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분할하여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조건으로 뒤에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함께 또는 동시에 있다면 맞고 없다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분단했죠 그러니까 앞에 안 봐도 이 보나만 맞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 자체가 광역도시기는 당연히 광역기권 단위로 개최하는 건데 지역이 넓고 참석할 사람이 많으니까 수계적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는 거죠 구분 개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딱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와 보고 있다면 맞는 거 없다면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번은 옳은 지문이고 다음, 37번. 시도의사 시장문수가 광역도시기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의회견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되죠. 시장문수견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맞죠? 38번. 시도의사 시장문수는 광역도시기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시군의 의회와 시장문수견을 들어야 된다.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니까 살짝 글자 수뺀 게밖에 없어 맞는 거고 39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 수입했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 국토부 장관을 보면서 한마디로 대면 업무 한다는다 한다 한다 한다. 안,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뒤에 계획을 수입하면서 직접 그 내용을 공고를 했다라는 거는 공고알람면 했다는 거는 일종의 대면 업무만 해요 네. 맞아 틀려 네. 틀린 거죠 그래서 39번 틀렸고. 40번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 수립하는 시도의사. 일단 시도의사 와 국토부. 광역도시는 짝이 맞아야 되죠. 시도의사 와 국토부 일단 짝은 맞죠. 그리고 시도의사가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 내용을 정해달라고 라 신청하는 거죠. 내용을 정해준걸 뭐라고 한다. 조정 협의가 안 돼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41번 국토부 장관이 조정신청을 받아서 광역도시를 조정하는데 중앙도시 획인의 심의를 거친 거가 치이 생각해보면요 심의라는 거는 뭔가를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 중요한 계획들을 정할 때 심의 거치고 논란 여지가 있는 어떤 처분할 때 심의 거친다 그랬잖아 광역도시 계획 신청을 받으면 둘이 막 싸우다가 해결하는 데서 찾아와서 그걸 조정하는 건데 그거 함부로 잘못 조정하면 논란 여지가 있어? 없어? 있죠. 지금 그 시군 간에 또는 시도 간에 쌈난 건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거치겠다 안 거치겠다?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 안 해온을 도 당연히 맞다 판단되는 거죠? 실시간 됐는데? <웃음> 너무 빠른가? 지금 이 지문들이 다 들리죠? 이렇게 요 정도 딱 들리면 돼요. 일부러 색깔도 다 발라놨으니까 그 키워드 중심으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읽고 판단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관용구야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니까 써 놓은 거니까 나머지는 맥락만 쭉 보면서 읽는 겁니다